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용산 롯데캐슬센터 폴의 공급 112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화이트톤 붙박이 신발장이 보이고 중문과 마주 보는 구조로 전신 거울이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외출하시더라도 정면에 이렇게 바로 거울이 있으니까 외모와 복장을 점검하고 나가기에 참 좋겠네요 신발장 열어볼게요 수납함뿐만 아니라 서랍장부터 우산꽂이까지 신발장이 정말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네요 이쪽에는 외출 시 일괄소등, 가스소등 등이 가능한 컨트롤러 있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첫 번째 작은 방부터 살펴볼게요 창이 크게 나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방이네요 문 옆에는 각 방마다 난방, 조명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바깥뷰 한번 볼까요? 경희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이 창을 통해 바로 보이는 역세권 아파트네요 저기 서울드래곤시티도 보이고요 자두 번째 작은 방 이동합니다 역시나 창이 나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보다는 다소 작네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서재나 자녀의 방으로 이용하면 참 좋겠죠 맞은편 거실 화장실입니다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설치하여 아랫부분이 깔끔하고요 욕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면대 위 거울은 수납장의 문을 활용하여 배치됐네요 수납공간이 참 다양한 크기로 잘되어 있죠 욕조와 세면대 쪽두 군데로 조명이 분리되어 있고요 자 이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거실입니다 메인 컨트롤러를 비롯한 난방, 조명 컨트롤러가 배치되어 있네요 창쪽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 조명과 우드톤 인테리어 때문인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거실입니다 바깥뷰도 한번 봐야겠죠? 작은 방들과 동일하게 지하철역이 바로 보이네요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도 창을 닫았을 때 방음이 정말 잘 됩니다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콘센트도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죠 자 이번엔 거실과 대면형 구조인 주방 이동합니다 주방 입구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김치냉장고는 열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수납공간인 줄 알았겠어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포함해 ㄷ자 구조의 부엌입니다 화이트통과 대리석 상판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창이 나있고 보일러가 이쪽에 설치되어 있네요 세탁기를 두는 공간 옆에는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이동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화이트톤과 우드톤 맺힌 북박이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열어봐야겠죠? 이야... 칸마다 행거가 다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비밀의 방처럼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머 대피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는 이곳에 공간이 하나 더 있을 거라는 상상하셨나요? 서비스 면적의 발코니도 중요하죠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이 아파트는 작은 방두개와 거실과 안방이 같은 바깥뷰를 볼수 있는 포베이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안방 안에 실외기실과 대피 공간이 있는 구조네요 자 드레스룸 이동할게요 와 우드톤 수납 공간이 펼쳐집니다 붙박이장에서 한번 감동하고 드레스룸에서 두번 감동하네요 드레스룸과 안방을 분리해주는 중문도 있고요 거울이 있어서 시각적인 공간감도 주고 화장대로도 사용 가능하겠어요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기 쪽 투명 파티션과 거울 때문인지 화장실이 참 환하고 깨끗해 보이죠 양변기위 거울은 수납장 문에 배치되어 있고요 샤워부스가 있고 배수구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 샤워 후에 전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을 일은 없겠죠 양변기 쪽에는 볼일에 보면서도 문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있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공급 112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살집 채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사랑이 됩니다